사도행전 마흔번째 시간 강설 그 두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류 과정으로 초빙이 돼서 강설한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신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즉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요파에 있을 때 고넬료가 이제 보낸 그 종들과 <웃음> 함께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한한 <웃음> 한 5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를 한 이틀에 걸려서 왔습니다. <웃음> 와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제 유대적 환경 속에서 커가지고 사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성신 충만함을 받아서 성신의 도구로 교회 의 일꾼으로서 쓰이고 있었지만 그 유대적 환경 안에 좀 갇혀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넬류의 경우는 어, 구약적 그런 구약의 신자와 같은 그런 태도 실천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구약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성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모르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 히브리주의 안에 갇혀있고, 약간 헬라적 영향 속에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 양쪽에 한계가 있는 두 존재를 그 깨우치셔서, 이제 섭리하셔가지고,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주의 사도의 그 만남과 주의 그 이제 이방인의 만남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만남이었고 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이제 그, 일,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 과정의 성신을 받고 어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첫 시발점이 됩니다. <웃음> 이전에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종속돼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누렸었는데 이제는 고넬류 과정에 성신이 내려서 저들이 저들에게 이제 사도가 세례를 주고 교회로서 교회 안에 편입시키는 일로 인해서 그들도 이제 독자적으로 물론, 뭐,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런 주님이 애초에 목표하신 그 교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회복될 나라의 그 증시기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이제, 쓰이는 그 사건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만남이 되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다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교통하고 성신께서 깨우치시는 가운데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유대적 한계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고 있었잖아요. <웃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내가 깨끗해하신 깨끗해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죠.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성신께서 그그 그 말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고 기꺼이 그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그 만남에 응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성, 저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은 결국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따가도 보겠지만, 베드로의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뭐 처음 서론 부분에서 30, 4절로 35절에 그렇게 깨우침을 받고 36절 이하에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사무일제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앞에서도 두번 설교를 했다. 했지 않아요. 두번 이미 오순절 때또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속에서도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도 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이그 영원한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종속돼서 자신의 일을 하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누가 하고, 이제 그리토의 사역을 이어서 성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그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그 고넬료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고넬료는 아주 구약적 한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그 구체적인 사역, 뭐 소문으로, 아까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 이 높이 되신 것까지도 다 알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어떻게 구속사가 진전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은혜를 더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얘기를 들으려고 사실은 그 총, 총, 사도를 총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삼위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사실은 베드로 사도를 청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구약적 한계 안에서 그 실천적 의를 행하면서 구약의 성도로서 어, 살았지만 그가 뭐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단일신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게 되죠. <웃음> 3위에 하나님이 그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 앞에서 <웃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던 것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그유명한그 예루살렘 사도를 만나 가지고, 뭐 어떻게 자기의 그 좁은 환경을 넓히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더 진전됐는가 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베드로의 어떤 뭐 설교에 뛰어난 기술이나 무슨... 박식한 지식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모습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그 그런 그 내용을 말씀할 텐데 사실 칼빈도 이 고넬료와 같은 청중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칼빈 당대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고넬류의 그 신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높이 되신 주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받아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진시키고 자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베드로도 참 어, 베드로가 우리가 만들어진 그 사도로서 만들어진 과정을 다 알잖아요 그가, 뭐,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부인, 그러지 말라고 반대했고, 또, 예루살렘이 입성할 때는 그 뭐, 뭐, 굉장한 그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뭐 죽는데 같이 따라간다고 했다가,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고, 그 주님이 저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않았으면 저는 서 있을 수 없는 사람 사, 사실 가론 유다의 죄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죄의 성격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주께서 다 만들어 오신 사람 그 구약적 한계 그저 유대적 한계 속에 있, 있는데도 주님이 또 깨우치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 자기가 어떻게 뭐 신앙을 시작해 갖고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사회에 소속돼 가지고 어떻게 힘 있게 주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나 이런 거 절대 생각 안 해. 주님의 현실적인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높이고 그분의 인격을 높이려고 그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일꾼도 사실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확실히 자기가 다 경험하고 말씀으로 알고 그리토께서 가르치신 것을 성신으로 경험하고 실제 몸도 다 체험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경험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사실 그 바울만 그 선택과 예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이나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한테 편지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없는 거죠. 그런 행위도 없고. 3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 속에서 그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삼 이 베드로 전서도 우리가 봤지만 사미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 안에서 거룩해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고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 거의 고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안에서 완전한 대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했어요 분명히 베드로 베드로도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을 말하지 않. 그러니까 주님의 그어떠하심을 알면 그리고 나의 형편을 알면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만 높이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학식, 자기 말재주 이게 마, 말도 안 되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그 사미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에 속한 자가 이제 종말을 내다보는 자로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 또한 연합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지금 또 주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속에서 사역자를 대해야 되고,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면, 3위 하나님을 진짜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속사의 진행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행보에도 주님, 성신께서 간여하셔가지고, 우리를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그 구속사를, 그, 그리도 안에서 완성시킨 것을 아주 증험에 나가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받고 직임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없고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그걸 찬양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늘말씀하세 그게 아니면 참 사랑을 할수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못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소경이고 벙어리죠. 귀머거리가 돼. 구약의 이스라엘이 꼭 그랬었는데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웃음> 주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가 쓰을 받습니다. 교회 아로서 쓰임을 받고, 주님의 그, 그러니까 그 자, 그, 자기가 그런 한계적 상황 속에서 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한계적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기다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주장하고, 예? 그 만들어가지고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죄의 백성 되게 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높이 되신 주님이 나를 만드셨듯이 또 성도들, 남은 자들 주님 안에서 미리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을 세워가실 것을 알고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강서를 들려고 했던 그 고넬료 또 고넬료 가정이 그그 그, 그 구속사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의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 봤습니다. 그런 걸 알면 사실 삼위 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잘 알면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교회 위에 교회 없어요. 한 사람의 성도를 그 사역하는 사역자, 사역자라고 해도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사역자고, 주님의 성도예요. 그게,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거짓말 하는 내용도 얘기하고, <웃음> 그, 바울이, 이따 오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자기가, 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보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기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성도보다도 작은 자라고 했어요. 성도. 자신의 그 죄의 성격을 알면 가장 작은 죄라도 지옥형보를 받기에 충분하거든요.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높으심 크심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면 절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내가 낫다고 얘기할 절대 못다 낫다고 낫다고 생각하면 섭섭하고 낙심되고 뭐 한탄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런 일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고넬료는 구약적 신자였지만 그 종들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그 계급 사회 속에서 서로 수평게되는 일을 했고 베드로는 또 베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아주 하층민인 피장과 교통을 했고 또 이방인과 교통하면 바로 유대 실정법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기꺼이 뭐 했던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뭐. 자기가 경제적인 그런 그 끊김 뭐그 환경적인 끊김이 있어도 개의치 않은 거예요. 가장 큰 일이 뭐 가장 가치, 가치 있게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그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하셨으니까 그 일에 참여한 자로서는 얼마나 황송해 자신을 보면 거기에 쓰일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베드로도 뭐, 바, 그런 바울의 책망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갈라디아드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뭐좀 아는 지식 같고 절대 높일 수 없고요. 베드로와 고넬류의 만남 속에서 그게 다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그,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로마 백부장인데 뭐 얼마든지 뭐 지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외적 굴레를 다 벗어버렸다 그런 환경들이 다섭리된거예요 그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웃음> 사실 그 거짓말로 응. 얘기했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부풀리면 거짓말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엄청난 큰 약이면 그게 거짓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허세와 허풍, 허풍과 그 축소에 안 걸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린 다 거짓말쟁이에요. 10편, 116편, 11절 말씀처럼. 그런데도 쓰인다. 해. 주님은. 나는 완전한 주의 사, 사역자의 그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의 말만 들을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 다 거짓말쟁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전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의 그 한계 안에서 전하는 것이니까 그걸 쓰시는 거죠. 그게, 그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게 약간 주변적인 얘기를 미리 왜 자꾸 하냐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리암과 모, 아론이, 그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핀잔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또볼 건데, 핀잔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그, 핀잔 때문에 주님께 징계를 먹은 건 아니에요. 징벌을 받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모세의 지위 때문에 탐하느라고, 그거를 끌어들여서 모세를 질책한 거거든요. 모세를. 모세가 부수여자를 취한 게 잘한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그 상황, 그, 그, 아브람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써나가시는 측면에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셔서 저가 권위가 있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하면 자기도 그런 줄 알아서 그런, 이제,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 헐뜯을 수 없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면에 자신을 거기에 복종하고 가야 되거든요. 런데뭐좀 아는 것처럼 탁, 그, 지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진짜, 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면들을, 그, 우리가, 누려가려면,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이 우리에게 지금 적합한 말씀인가? 그걸 성신께 의지하고, 그걸 누리는 거지. 그의 실수와 허물을 생각해 보고, 그 말을, 안 받겠다고 하면 이미 전제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말도 아무도 자기 말을 받으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없죠. 자기 말조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는 어떤 심정으로 들으려고 하는가. 베드로도 맨날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는 어떤 심정으로 했겠는가? 그걸잘 알아야죠. 지금 지금의 그 주님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웃음> 완성해 가시는 그 그런 원리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런 자세들이 다돼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라든가 받을 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방인에 대한 경륜을 알았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웃음> 주님이 그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의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어요. 그 말이 결코 어 저들의 그 행위가 의로워서 저들의 본질적인 상태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난게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구약적 의미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신약에도 모신앙의 뭐 원리는 똑같죠. 아브라함도 무할례시의 그 믿음을 그 인치셔가지고 할례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아브함이 애초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그 무할례시의 그 부름을 받아서 할례자가 됐으니까 할례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무할례자를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 이제 그런 그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베드로가 그런 유대적 환경 가운데 그런 할례적인 특권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가 그것도 다 내려놓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그 그 실천적 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만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이다. <웃음> 그러니까 결코 이방인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대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신 법도를 쫓아서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 <웃음> 그, 그 레위기의 그 음식물 정결 규례도 보면 그거를 통해서 정부정의 규례를 내리셨잖아요. 거기 그, 그것도 저들의 그 행위 때문에 그 정부정을 가르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법도 때문에 저들이 정부정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구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정부정의 내용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환,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그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그 내용을 이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 그런 사람을, 그, 세우셔서 이렇게 또그 나라를, 그,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걸안 거예요. 결코, 어, 잘 믿을 만한 사람을 아시고 택해가지고, 이게 뭐 예지 예정이라고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철저히, 그, 예정 예지죠.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예정 예제예요. 미리 기으신뜻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 의롭다함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방도를 내신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구약의 사람도 그저 주님의 언약 안에서 무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 언약 안에서 그, 그 언약의 규례를 따라서 그 주님이 의롭다 하신 그 토대 위에서 더 의로워, 완전 의로운 상태로 나가려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제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에 연계된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그게 의인이 되고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고내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 깨끗한 사람은, 그, 언약 안에서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요.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러운 짓을 한다고 했어요. 그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아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알아서 더 죄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 안에서 숨어 가지고요. 자기 그 주님이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요 그런 사람은 아주 위선자들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히. 그런 사람을 주님은 쓰시지 않아. 그런 면들을 그 우리가 35절에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어서 예수 그리토의 복음을 오늘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본론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토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36절 이하에서요. 그리고 표제로 삼을 것이 바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요. 그 역대상 그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와의 호 광대하심, <웃음>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그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뭐 사역이 이제 도, 도드라지게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그그 그 명칭을 지금 그리스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이 십자가에 매달 만은 일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유일신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인격과 삼위일체 사역,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이 그냥 자기가 부풀려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만유의 주라고 말하는게 아니에요. 그,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분 그분도 마, 크신 만유의 주님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지만 그리스도 그런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또 얘기하는데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웃음> 어, 그리토로 말미아마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성자 예수 그리토께서 만유에 주로 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신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해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토의 그 생애를 봐서 알지만 그리토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묘 하나님이 다그 그 현장에 같이 있으셨잖아요 세례받으실 때도 사묘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고요 성신의 사역은 결국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신 내용을 성, 성도들에게 깨우치고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삼위 하나님이 목표하신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주님의 몸인 교회 의로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신과 능력을 기름 부으신 것으로 이게 그의 신성과 인성이 다 여기 합미되어 있음을 그 짧은 요약된 이 복음의 내용 속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미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다 알고, 사미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의 서로 관계도 알고, 그 사역적 한계 범위도 다 알고, 그렇게 아주 정순된 언어로 그렇게 강설을 하고 있는 거죠. 저가 두루 다니시면 서 착한 일을 행하지. 그냥 이 상대적인 착한 일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메 일에 종속돼 가지고 하는 일이기에 비로소 착한 일, 일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오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예수님도 이제 구속사 안에서 성신의 역할을 알고 자신이 성신의 역할에 침범하지 않고요 성부의 사역에 그 옳고 하지않고 자신 구속사 안에서 중보자로서의 일에 아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그 일에 충실한 거죠. 아주. 그, 그, 사미 하나님이 다, 저, 의논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세우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게, 그게 개혁신학이고 사미일체신학이고 사도신, 신경의 내용이고 그, 우리의 모든 요리 문답의 그 순서가 다, 그,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속사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일과 그 일에 배우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리토께서 오셔서 선지자로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어디서 몰래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당시 이방인들조차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요, 그 삼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중보자로서 그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다 얘기해 이 짧은 내용 속에서 그 일이 이제 그 어디 뭐 어디 호공에서된 일도 아니고 어디 환상 가운데 된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다된 일이다. 이미 이방인들인 너희들조차 다 아는 거다. 이방인 중에서도 또 구약 역사를 아는 고넬료 아니에요? 고넬료가 그걸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지휘 다 내려놓고 종들고 하나가 됐는데. 다시 말해서 당대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약속에 따라서 나사르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을 지닌 그분께서 선지자로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 짧은 설교 안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토대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경륜이 이루어진 것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계시하는 계시를 참으로 중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계시에 근거한 구속 역사의 전 과정을 알고 있으며 그런 일의 목표가 바로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보이는 보편성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그 보편성에 대해서 그 구약 저 유대 유대 아 그러니까 유대적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보편성을 얘기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받아서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되는 일이다. 사실 그 구약의 신자의 입장에서는 이방이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약계시와 예수 그리도의 스 가르침과 연계해서 또 신약의 교회와 연계해서 자신들의 존재가 정체성이 있다는 것 알면 그 안에서 그것처럼 단단한게 어디있어요? 그것처럼 완전한게 어디, 그것처럼 그 안전한게 어디있겠냐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 이방인의 그 환경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섭리로서 알게 되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성경 계시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상관관계를 기억하고서. 예수 그리도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선지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입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구속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도에 대해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 목회자들의 그 일이 이 일이에요. 성도들도 이거를 이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 사역을 해야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해. 그리고 그 그분이 그냥 어 높이되셔서 그냥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성신으로 말씀과 성신으로 어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 안에 붙잡혀야지. 그 사람이 나가서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그리도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와 또 나아가야 할 상태에 분명히 그 한계와 그 위치를 알고 그 안내를 할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지. 그 안에. 그, 그걸 위해서 사실은 교회가 필요하고요. 사역자가 필요하고,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죄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은 뭐 물론 인간적으로 그 의를 드러내야지 자기 이전에 욕심을 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야죠. 그그 그걸 사는 이유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삼위 하나님의 신학을 한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욕심내고, 여전히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고, 두 마음을 품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모르는 거예요. 귀머어리예요 벙어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증인으로 절대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려보지 못하고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 손에 쥐고도 그 엉뚱한 짓을 한 거랑 똑같다는 말이죠. 지금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드러낼 끝끝끝 끝, 끝에 있는 마지노선에 있는 자들인데 거기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해 자기 경험이나 뭐 개인 착식 지식 뭐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그럴 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도 알맹이가 알맹인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베드로는 이전에 대제사장과 관원들 장로들 앞에서 변론할 때에도 이 내용을 분명하게 증거했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 여기서도 보면, 그,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도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아는 자가 반드시 이 복음에, 이, 이, 이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아, 열매가 있다는 걸아 그리도의 스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면요, 열매를 낼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도, 자신도 물론이고요. 그이 어둠 가운데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신령한 것을 제시하지 그것을 자유, 자연스럽게 유자 하지도 못하고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제 그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 그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그걸 안, 안 알면요. 내 지위, 내 학식, 뭐, 내 하나 중요하지 아그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한테 이 빛을 증거하려고 자기 목숨을 다하는 단순히 상대적으로 자기 잘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리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 오히려 그제 로마서 9장에 9장 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너희들이 그걸 알기를 바란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거죠. 나 잘났다고 하진 않아 하루를 살아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붙잡혀서 진짜 주님의 의의 병기로 쓰여야 되지 않아요. 아무튼 이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제 인생의 본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인생의 어그러진 길을 떠나서 고등기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수고와 슬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혈,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이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시에서부터 그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복음의 효과를 누려가는 일에 주력하고 때가 돼서 주께서 일을 시키실 때그 복음을 한껏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삶이 있어야 주님이 쓰시는 거지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그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의의 사명도 감당하는 거죠. 기독교를 인생 가운데 하나의 악세사리로 여기는 자들은 결코 이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부패한 종교성을 가지고 좀 나은 신을 모시고 사는 정도로 살고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는 모르는 척하다가 배고플 때는 애써 그 하나님께 나와 아부하여 무엇을 얻어보려고 하는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실적인 축복이나 자기 행복과 관련된 경험이나 시끄럽게 짓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삼미 하나님의 속성 간의 교류나 그 결과로 말매암는 일이나 구속역사의 진행과 관련해서 자신과의 관계도 모르고 자신이 교회에 아로서 마땅히 갖추고 나가야 할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감각적으로 오늘 맛있는 것이나 먹고 즐기는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야고보 선전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주에 드시면 살기도 하고 그게 호탄한 자라는 주님과 실질적으로 교통하지 않고 주님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호탄한 자라 우리가 호탄한 말을 자꾸 쓰는데 호탄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호탄한 거짓이 많아서 믿어지가 않다 그말이허 호탄하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말하는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업지가 않죠. 사람이 작은 거라도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 믿어, 믿어온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믿을만 해. 근데 저 사람 말만 하고 행치 않으면 기다려봐야지, 뭐. 더 기다려봐야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건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유. 뭐, 전 세계를 다, 뭐, 어떻게 할그 소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하나도 못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이삼의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모르는 사람. <웃음> 보고만 해도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허무 맹랑한 소리에는 괴로움을 느끼고, 오히려 생수를 찾듯이 주님을 찾고 그런 것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 그런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졸죠 복음을 들으면 졸아요 그리고 복음의 외적인 내용을 하면 정신이 바짝 나요 재미있으니까 즐거우니까 보금의 외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정신이 바짝 나는데 보금의 내용을 얘기하면 졸라왜이 얘기를 그 당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튼 그 보금을 전하는 베드로나 보금을 받는 고넬루의 가정의 태도가 아주 모범적이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즐기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기꺼이 받으면서 자신도 그 받은 바를 증거하려고 애를,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가 화평의 복음으로 불의한 길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또 눌림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게 된다면 기꺼이 이제 그 일에 감격해 가지고 보고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당해 나가. 이게 전염병 뭐, 뭐 이런 거사실 두려워하면 그냥 단순히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경계할 건 경계하지만 그냥 벌벌벌벌 대지는 않는 거. 우리가 스코르테프의 편지에서도 봤잖아요. 전염병에 벌벌 대는 사람은 건드릴 필요도 없다고. 사단이 그러잖아요. 사단 그런 사람들은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 자빠져 있는데 뭘 건드려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전염병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시험해요. 사실.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 사도 자신을 포함한 여러 주의 형제들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면서 하 자신들이 그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과 왕적인 사역을 그렇게 축약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역사적으로나 체험적으로도 확실한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결코 환상적인 게 아니고 모호한 일이 아닌 자신들이 경험한 일상적인 내용을 통해서 확고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들에게 그 전파하신 내용이 예수 그리토께서 산자와 죽은자의 심판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또. 말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를 그런 일은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그렇게 오실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했어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듣는 자들이 그렇게 다각도로 입증되는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그 토대 위에서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증거하는 이 사실을 생소한, 이 사실이 결코 생소한 게 아니고, 고안된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많은 자들이 그 실제를 보았고, 그분 자신이 그렇게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 있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저주받은 자와 같은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세주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감당하신 것이고 그분이 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구약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토의 사역과 연계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사죄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분자들인 저들이 이 일을 함으로써 죄 증인으로서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고 성신께서 깨우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신이 임하시면 뭘 하는 것이냐면 결국 그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경륜을 바랄 자들에게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이 개인의 무슨 비전, 꿈을 성취하는, 그 목회 비전이나 무슨 사역의 그, 무슨 비전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3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증시하는 일라. 온몸으로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죠. 모든 환경을 환경적 굴레를 뛰어넘고 차별적 한계를 벗어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우리 삼위 하나님의그 이름과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설을 듣는 자들은 구약 계신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는 풍문으로만 알아,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 앞에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목격, 목격한 사실을 근거해서 성신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법적인 용어로서 증인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성신의 사역으로 다 이게 부인할 수 없이 있는 일이다. 당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분이 그, 그분이시다 그 하는 것을 만유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국지적인 신이 아니에요. 뭐 헬라 문화에서 말하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인물도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 그 아주 좁아질대로 좁아진 그런 민족신이 아니에요. 만유의 주이신 그 그분이시다. 그분이 교인들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이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그의 그 말씀과 그 그분의 생애 가르침과 성신의 사역으로 확실히 알고 증거한다. 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 순교자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마르투이스라는 말에서, 마르투이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순교. 이제 죽음을 뛰어넘, 죽음에 메어서 얼쩔헐수할수 없는 존재들이 이제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이제 진정한 생명의 증거자, 지, 자유의 증거자, 예? 진정한 그런 참사람됨의 증거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증인됨에 대한 진술에서 알수 있는 게 무엇인가 기독교는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토의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자로서 그 실질적인 의미를 알고 그 증인으로서 실제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종교다 우리를 전파하는 게 십자가를, 십자가의 지혜만 증거하는 거죠. 내 말의 학식과 지혜로 전하는 게우리도전서 1, 2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드 그린 사도들이야 초대복음의 그 전파자들이었으므로 필연적으로 그 자신들이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몸소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직접적인 증인들의 전파에 의해서 듣는 자들이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지금은 예수님을 안 봐도 되죠 환상 가운데 뭐 보여줘야지 뭐. 뭐, 그게 아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신으로, 그 알고 증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증거.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모든 내용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란 듣는 자가 이에 대한 확고한 토대 위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께 하시는 일을 성신님을 의지해서 따른다면 주께서 목표하신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3위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교회에 임재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삶의 의미도 찾고 삶의 목표도 찾고, 그리고 그 우리가 충만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연합된 존재이지만, 그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될 존재, 그러니까 그거 위에서 교회 그 일꾼을 주신 것이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이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출석하는게요. 뭐 목사 그냥 뭐 일주일 내내 준비한 말씀 한번 들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 전에 그 부속의 경륜을 내신 그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할수 없지만 말씀과 성신을 위해서 그 증인으로서 할수 있게 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사역을 하는 거고요. 고넬료와 그 식구들도 그거 그런 태도로 듣고 있는 거예요. <웃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초빙이 되어 그리고의 보금을 강설한 내용을 살펴보죠. 이 강설은 구속역사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사도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강설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섭리하셔서 복음으로서 이방인 가운데 첫 택자들을 향한 당신의 뜻을 성취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역사를 비틀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자소있게 인도하셔서 그런 구원 역사에 가담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한 뜻을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실 일을 이 벌레만도 못하고 상한 찢키만도 못한 우리를 그 당신의 몸인 교회에 연합시키셔서 거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이, 진짜, 이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고, 쓰레기 언어, 쓰레기 그냥, 그, 그, 사, 적대적인 언어, 사단적인 언어, 그런 행동, 마, 그런 생활에 꼭 잡혀있던 자들인데, 거기서 건전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그, 그 기관으로 삼으시고 말. 그게 얼마나 영광이니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 찬송이 돼요. 그래야 혼상이 돼요.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시간, 여기 겨우 한 시간 와서, 하루 몇 시간 들이고. 자기, 나가서는 자기 못들여 인색하게 뭐, 교회 일과 상관없이 조금 뭐, 헌상하는 걸로. 시간 조금 드리는 걸로? 그거 안 되죠. 전체로 다 드려가지고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어떠하든지 <웃음> 말씀 한마디로 이루실 분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신다. 쓰임 받는 자들은 <웃음> 또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한걸음씩 전진하면서 주께서 배우해서 그런 방식으로 당신께 속한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자신을 드려 힘껏 들여서 나아갔습니다. 강건로 불구하고 한듯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몸속 겪은 일들을 이전의 계시를 생각하면서 확고한 믿음 가운데 현재적인 주님의 인도에 부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주께서 내리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몸소 체험하며 존재로나 관계로 그 삼위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전파해야 될 증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하여 만유 회복과 소통을 위한 당신의 작정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고도 이전까지 내려진 말씀과 하나, 오늘의 상황과 앞으로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내리시는 말씀의 상관관계를 잘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도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웃음> 기도하겠습니다.